Oh, my oh. 네 첫판에 승기를 어떤 팀이 가져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바로 승기를 바로 네 박재호 선수 한 번에 잡아 넘기려는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네, 이당규 선수가 체격이 정말 좋은 박재우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패턴으로 공격을 해야 할지 네. 음. 음. 빠르게 공격을 해봤는데요 아, 네, 박재우 선수 아,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네, 윗파일즈를 이어서 잡아 넘기는 공격을 연달아 보여줬는데요 이기의 순간이었죠 박진우 어, 박진우. 아, 박진우. 네, 위협적인 순간들이 계속 나옵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으려는 양 선수가 어어할수록 네, <목소리> 보입니다 음.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太太啊重重啊重重啊<笑><笑><啊><啊><啊><啊> <claws trad expletive> 그래,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 정말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아랫받은 어, 소리가 정말 강력하죠. 아, 네, 서로 인정하면서 지금 허인우 선수는 용인의 마지막 선수세요알겠우선 어, 동대한 입장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네요 가라 가아네 박재호 선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선수에게 큰응원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호 선수 회심의 일격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야 디봉을 네 그거 사기지 어, 가 가자, 네. 가자 유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매우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선수 네, 아름다이즈 굉장히 무습니다 허희도 선수의 계속된 공격이고요그 네, 네. 아, 공세 들어갔습니다 공격이 잘한다 <웃음> 참과 방패의 대결이 아닐까 하는 그런다. 그런 순간인데요. Oh. Uh -huh.